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심코 버렸던 아더 비닐을 토파보고, 아더 비닐을 기부받아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비닐은행 비뱅크입니다.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다고 알려진 아더 비닐의 재활용 실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더 비닐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기록하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뱅크는 연구활동과 시민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으로는 아더 비닐을 활용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책과 영화를 보며 버려지는 비닐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활동에는 시민들이 아더 비닐을 기부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밴스는 그동안 연구, 실험해온 아더 비닐에 대해서 더욱 알리는 데 집중하고 무심코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 참여형 기부를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